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오랜만에 오리엔탈 쇼커스 분들 모시고 오! 리! 엔탈! 쇼커스! 진짜 마음 안 맞는데 우리 는밖에 없는데 5만 하면 어떡해요? 눈치게임 바보야 눈치게임 아 <웃음> 그어 오! 이! 한명어디갔나요한 명? 네한 네, 명은 자고 있을 거예요 <웃음> 본인 녹음 아니라고 안 왔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꺼 원래 다들 자기꺼만 해요 자기거 아니면 신경 안 써요 시간이 벌써 새벽 2시입니다 2시까지 저희가 녹음을 하고 이렇게 쩔어 있는 모습으로 근데 이걸 하고 있는거죠? <웃음> 오늘 주제는 음향기기 리뷰가 아니고 인디 뮤지션과 인디 엔지니어가 만나서 인디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딥한 주제네요 이상해. 이상해. 아직 우리도 루키 같은데. 너 나이가 이쪽에서안 뜨면 루키죠. 너 <웃음>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오리엔탈 쇼커스야 굉장히 작은 박그쓰에서 <웃음> <웃음> 서로 난투국을 벌이고 있는 <웃음> 신이 <웃음> 있습니다 작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TV매체에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웃음> 우리끼리 유명한 건가? 오래된 팀이라서 그렇습니다 <웃음> 인디의 기준이 뭔가요? 이제는 뭐 약간 뜨고 앞두고가 아닌가요?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음. 회사 없이 활동하는 거였는데 음. 원래 저, 인디가 인디, 인디펜던트잖아 인디펜던트, 독립적, 인디, 독립적, 독립적. 독립적인, 독립적인 유통사를 네. 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바이럴 업체를 끼고 하는 그런 인디펜던트 많기 때문에 되게 애매모호해진 건 사실이에요 영상 편집이나 음. 어떤 다른 거뭐 사진 기술이나 이런 거 것들 접하기 힘든 전문분야들이 음, 많았어요 일반인들도 되게 전문분야를 되게 쉽게 습득할 수있는것 되다보니까 자체제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간의수공업 아. 예. 음. 이게 인디다, 이게 뭐 메이저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냥 가난한 음악가들 우리가 자꾸 그런식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또 그런걸 꿈꾸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엔지니어를 꿈꾸고 계신 음. 분들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그분들의 또 희망을 또 꺾어버리고 희망을 꺾는 게 맞는 거아요야야 <웃음> 들어오지 마! 우리 절대 안 비킬 거같 <웃음> 취미로 같아 취미로 그래도 오래타쇼컷스 굉장히 활동한 지 오래됐잖아요 벌써 이제 5년 만에 어우 지겨 팀으로만 5년이지 사실 뭐철호씨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웃음> 거의 암모나이트 같은 아. 2세대 정도는 되죠? 지금은 몇 세대인데요? m 세대인요 <웃음> Y세대 X세대 이런거 <웃음> 이런 아니죠? 아 재정 음, 딱 10년차 정도 아 10년? 근데이쪽에서는 <웃음> 10년이면 아직 청소년이 청소년. <웃음> 아직 2차정지가 안왔을 때그 <웃음> 어떤 팀들이 있죠? <웃음> 크라인노, 크라인노. 킹스턴누리스카 네. 뭐, 네. 노브레인 이런 네. 인디씬에서 또 성공한 뮤지션들. 야, 근데 여기서 말 잘해야 된다 아무 팀이나 이런 거이 퍼플 얘기했다가 저는 <웃음> 얘기 안하려고아무었지 뜨기도 전에 생매장 저는, 저는 막, 성공. 성공의 기준이 뭐야? 그러면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졌는가그만해지그지해그나 <웃음> <아버지. 웃음> <웃음> 같은 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팀이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음.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음. 뭐 예능에도 출연하는 행사비도 곳이니까. 많이 받고 그렇죠. 뭐 라디오 DJ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일반인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그분들이 뭐 메이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인디밴드 시나 인디 신 자체가 성공했다는 건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인디와 경계 자체가 독립적으로 자기 음악과 자기 예술을 하느냐 기획사나 이제 메이크업을 했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차이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중가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르적으로 분류해보면 인디 음악 장르가 인디야 근데 음악 장르가 인디인 것도 너무 웃긴 거야 장르에 인디가 어.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이상해요 어.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인디라는 게 그냥 어떤 한 장르인 거야 사람들이 인디밴드나 인디에 대해서 덜 유명한 걸로 음. 인식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힙합은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비치기엔 약간 고급스러운 음악처럼 됐잖아요 음. 근데 아직까지 인디밴드라고 하면 홍대에서 라면 먹고 편의점 같은 데서 그냥 깡소주, 닭머리하고 <웃음> 저희 팀김기현 씨는 정장밖에 안 입고 다니고요슈트만 <웃음> 입고 다니시고요 맞아. 차가 없으면 대중교품을 이용하지 않는 굉장히 왕자님 귀족인지야 귀족인좀 네. 가난한 이미지를 너무 맞아, 심어주고 맞아, 맞아, 매체들도 맞아. 약간 그런 걸 너무 심어주는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약간 가난하긴 하잖아요 <웃음> 대문님 되는 거 네. 같아 김밥천국에서 스페셜 정식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인디 어버의 차이. 차이. 차이 아무 생각 없이 나 오늘 좀일 많이 했으니까 스페셜 정식이야. 정식이야 이러면 인디 하지만 그냥 가서 스페셜 정식이야 그러면 지금 그냥 먹고 싶은 거 어.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돈늘 어, 보면 김밥천국에 있는 내장탕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홍보파를 또힘겠다아 쉽지 않겠는데 오늘 <웃음> 인디가 약간 어렵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 실제로 어려워서 그런가? 장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1위부터 5위까지 가다 발라드 더라고요 지0위까지 네. 아, 장르에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인디밴드들 음악을 들었을 때 거의 90% 사람들은 다 인멜로디고 굉장히 그 대중성 있는 멜로디를 음. 쓰시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단지 약간 장르가 생산 한 사운드? 사운드를 조금 추구하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음.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새 또 보면 특별히 막 우리 인디 음악들이라고 해서 사운드가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아요. 인디 음악이라고 하면은 네.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음. 적은. 공연을 직접까지 않는 이상 잘 모르죠. 를 수밖에 절대 절대 모르죠. 네. 소위 말한 이제 큰 회사의 오버 이제 가수들은 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음. 이제 대중을 고려한 음악을 먼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 좋아하게끔 그걸 만드는 음. 목표로 하는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 또는 인디는 이제 자기 욕심을 많이 부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음, 많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나갈 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하려고 합니다. 이 오쇼만의 음악, 음악. 컬러가 있긴 아, 있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 말 발라드 같은 게 떠오르면 또, 또 계속 그런 거면 팔 해볼까? 팀이 여러분부터 음. 시작. <웃음> <팔지마. 웃음> 저희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제작 스탭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그 오버그라운드 쪽 음악보다 음. 인디 음악들이 어 제작비는 더 음. 많이 들어 가요 쪽에서는 실제 녹음이라던가 이런 것들 음.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지고 컴퓨터 어 네. 기반으로 음악 돌아가고 하니까 이런 녹음실이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요 쪽은 거의 이렇게 리얼 녹음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인디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단 다 녹음 이거를 만들어낼 때까지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공을 많이 들이요 어 어. 내가 H.O.T.야. 나 혼자도. H.O.T. 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웃음> 내가 BTS야. 내가 메인보컬이에요. 맵인데, 맵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 밴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베이스고 드럼인데 악기를 응. 안할수 없고 다같이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 될수 밖에 없 그렇죠. 녹음은 무조건 해야 되는거예요 인디밴드가 녹음비랑 제작비는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런 비용을 거의 다 쓰다보니까 영상적인거 아, 거 사용하고 어. 요게 투자되는 돈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거 같아요 완전 줄어들고 줄죠, 완전 거기에 대한 완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건 사실이에요 응. 최대한 그런걸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홈네포딩도 응. 많이 하려고 하고 드럼을빼 <웃음> <웃음> 우리 드럼 찍었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피정을안올였잖아 <웃음> 채널을 보시는 드러머를 꿈꾸는 여러분들 드럼 스틱을 당장. 당장 시고 싶어... <웃음> 마우스를 잡으세요. 노음실도 같이 망하잖아. <웃음>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음악에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밴드 음악들이 대중들한테 어필할 기회들이 더 적은 거니까 돈을 거기다 몰빵하는 바람에. <웃음> 사실은 어, 그냥 정답이나. 돈이 많아서 어. 다 돈을 바르면 사실 결과가 좋아요. <웃음> <웃음> 어떤 쪽을 맞아. 선택할 거냐 하면 은 이제 알맹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은 돈을 안 드리고 포장에만 돈을 드리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아니, 알몸 밖에 없는데 이런 리본 같은 거 달아서 뭐해 그냥 알몸이라도 알몸, 몸 건강해야지. <웃음> 어, 우리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야지, 오래 음악하지. 아, 근데 진짜 포장도 정말 중요한데. 음악하고 이제 뭐야. 이거, 이거, <웃음> 지금 오늘 되게 못생겼는데, 2시 넘어서 그래요. 아니야, 너 지금 제일 예쁘다 <웃음> 그래서 막 뮤직비디오도 막 돈, 돈 들여서 찍고, 자켓도 막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약간 이렇게 만들고 싶은 욕심들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이거니까. 근데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줄여가지고 하다보니, 각자의 능력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웃음> 그래서 이걸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을 당장 할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또꼭 인디미션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음. 제일 문제는 그거 같아. 음원의 가격이 너무 싼 거야. 아 아,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거야.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보면, 음원을 만약에 다운로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지금 얼마 정도의 음원을 살수 있죠?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어, 그러면 10곡이면 5천원이죠. 5 0 5천원, 6천원이면, 우리 10몇년 전에 테이프 가격이. 맞네 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싼 거야 왜냐면 진짜. 우리 그 당시에 막 비디오 같은 거 빌려 볼때천 원, 이천 원 정도 빌려 <목소리> 어, 보잖아요 이천 원에 빌려 볼때 근데 그게 그래. 지금 이제 IPTV로 넘어오면서 그 비디오 샵에 가지 않아도 영화 같은, 거, 어, 영화 같은 거를 사거나 클릭하자. 아니면 뭐 2박 3일 대여권 만원 뭐, 어, 최신작들은 뭐만 원, 만 이천 원좀 옛날 근데. 것들은 뭐 4천 원, 5천 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음악은 너무 싼 거야 음악은 너무 싼 거야 심지어 그게 10년 전 테이프 가격인데 아니 하다못해 버스비만 해도 얼마가 올랐어? 옛날에 테이프 제저 어. s s 언니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SM 테이프는 더 비쌌어요 조금 더 비쌌죠? 네 7, 8천 원까지 어, 했어요 어, 어, 진짜로 백판백판이 그거죠? 강남역 앞에서 강남역에서 길보 길고 길고 불법 복제고 음악의 가격 자체가 어.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싸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음원을 구매했을 때 가격일 뿐이고 스트리밍 음, 스트리밍으로 <웃음>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웃음> 스트리밍 없어져야 돼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전부 이제 이어폰이나 제이 헤드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대부분 길거리 지나가면 다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음악을 듣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음악을 한번 들을 때마다 그래 이런 2원? 2원? 3원 이렇게 카운트 되는 거야 아 1원도 어. 아니에요? 1원도 아니야 0.2원 어, 0.0이 어, 실 어, 저작권자한테는 막 0.2원 뭐이 뭐 정도밖에 안돼 친구들이 야너 음악 나와서 나도 계속 재생하고 듣고 있어 막 그러면 아 생생내지 말고 차라리 밥을 한번사 그게 나 <웃음> 아, <웃음> 어. 맞아 진짜 열심아 <웃음> 니가 <웃음> 어, <웃음> 100번 들어줘도 100원이 채안 나오니까 사실 그거 카운트도 1시간에 한, 한 번인가 밖에 안 되지 않아요? <웃음> 어 그렇죠 맞아, 그렇죠 반복 아, 재생에 아, 대해서 반복 재생도 별로 의미가 없어 이동통신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이제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스마트폰에 그 끼워주는 수많은 맞아요.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인거야 하나. 그러니까 이 음악의 가치 자체가 너무 바닥인거지 그러니까 당장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음악 하지 말라고 말려야돼 당장 그만 둬 <웃음> 드럼이 아니어도 그만 두세요 <웃음> 요즘에 인디뮤지션 중에서 몇몇 팀은 아예 그런 스트리밍에 아예 등록을 안하고 아,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에이. 도친개찌니거야 맞아 나는 그것도 어, 모르겠지 그래 봐요 도친개찐일거야 그거에또 그렇죠. 패는 진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시장 자체가 너무 이렇게 바닥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너무 다 그렇게 돼버린거죠 우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댓글로 <웃음> 알려주세요 말, 정답을 알려주세요 어. 그거 알았으면은 지금 이 도시에 아, 여기 앉아있지 아, 않겠죠? 아, 반합을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다막 안돼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습성상 <웃음> <웃음> 절대 반합이 <웃음> 안됩니다 이것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안해버리겠다고 안 하면 되는데 게임플레이가 네. 너무 신화니다 아, 어,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뮤지션들이, 뮤지션들이. 어, 한꺼번에 이제 보이콧을 하는 거야. 음, 하다못해 한개 어, 중에 한반 정도만이라도 보이콧을 할수 있다면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려면은 그 스트리밍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뮤지션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웃음> 이 음원 시장이야말로 그 부익부 비닉빈의 완전, 완전, 완전 와, 결정체예요 우리처럼 몇만 원 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아. <웃음> <그러면? 웃음> 뮤지션들끼리 어, 어. 뭉쳐봤자 이번달 저작권료 3000원 나왔다고 불로해 <웃음> <웃음> 막말로 1위하는 아이돌 뒷목쳐가지고 <웃음> 제발 한번만 해봐 제발 해봐 <웃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거죠 어떻게 볼 빨간 사춘기 이렇게 섭외 안되나요? <웃음> 금방 친구될거 같은데 <웃음> 네? 언니, 언니 동생 금방 먹잖아요 2시간만 주세요 2시간이면 <웃음> <두> 가능해요 카나에 <웃음> 팩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너네 <웃음> SNS에 한 우리 번만 거. 출연하게 해달 <웃음> <웃음> 어, 아빠가 한 번만 래 메인 보컬 템버린을 어. 바꿔는데 원래 템버린이... 전 <웃음> <웃음> 나라도 마음이 바뀔 것만 같아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런 인식들을 조금이라도 그냥 인식하고 계시면 음. 아 얘네들이 이 음악을 하나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진짜 돈이 안 되는구나 굶고 살진 않아요 왜냐면 음악으로 돈을 벌진 않지만 각자 그냥, 아, 다른 이제, 네 다른 일로 돈을 벌어 네. 제가 스무 살때 음악을 했을 었때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물다섯 군대 갔다 오고 나면 한 3분의 1이 툭 떨어져요 20대 후반이 넘어가면 여자애들은 시집가고 네. 음. 이제 30대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게 소수가 남고 아, 숫자를서 보면 나랑 동갑내기가 3명인가 4명밖에 없더라고 요 <웃음> 홍대시네 아까 지금 존버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버티잖아요? 그러면 경쟁 상대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웃음> 그 항상 너네는 정말 대단하다고 어차피 사회에 타협을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은 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좀벅 <웃음> 아마 속으로는 저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막... 그 소리였어 오빠 중간에 음악을 그만두는 친구들 있으면 아제 생각에 타협 한다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진짜 좋아서 할수 있는 일들을 계속 영의하고 하다보면 결국에는 뭐 <웃음> 영변은 이렇게 <웃음> 살면 <웃음> 죽겠지. <웃음> 그만둬. <웃음> 그, 그, 남들이 보면 어쩌면 이게 진짜 막 철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더 이상 그만두고 <웃음> 딴거할 용기도 없어 할줄 아는. 거죠 새장과 <웃음> <그게 세단과 웃음> 타협하는 것도 재능이야. <웃음> 그렇지. <웃음> 맞아요. 어, 또용기도 막 정성들여서 음악을 또 만드니까 또 하다보면 또 거기에 또막훅 빠져가지고 그죠그때 느끼는 그 희열과 그때그행복감 음. 그걸 못 잊어서 는거죠 잊을 수 없을까? 네.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음악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100일 중에 99일이 진짜 그지같았요그지같던데 하루에 그 희열 때문에 이거를 묶고만 두는게 제일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어쩌그냥 그러니까. 마약인거야 마약인거죠 합법적인 마약. 마약 공연에서 막 에너지 있게 공연하고 나면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고 네. 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 하는 이것 거지 때문에 하는 맞아, 맞아. 또. 저희가 또 활동을 또 오래 쉬었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활동을 조금 조금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기다리고 안 입고 온 팬들도 있고 또 새로운 공을 오면서 또 팬들도 이제 새로 생기는 네.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이게 좀 보람되고 재밌구나 그래도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것만 좀 끊겨야 정신을 차리겠니? <웃음> 저희가 또잘 돼야지 또 밑에 사람들도 끌어주고 또, 위에 사람들이 잘 돼서 저희를 끌어주는데, 그런 게 아예 인프라가 형성이 계속 안 되고 몇년 동안 침체기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지쳐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 주인, 그 주인장들 <두> 번째, <목> 어, 주인장. 주인장? 이것이 뭐지? 바꿔야 한다무한정 보고 되게 어 했었던 그런 주인장 형들도 님 이제 다 가게를 빼게 되니까 그게 좀 슬픈 거죠. 이제 뭐 생태계에 위험한 그런 단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CD는 사자. C D P 는 없지만 C D 플레이어는 없더라도 C D 는 없더라도 CD는 일단 사자. 사야 된다. 그거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의 작품이고 이 작품을 응. 소비를 해줘야지 또 응. 창작자가 그 다음 작품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실에 C D 플레이어가 없지만 C D 는되는 많아. C D 는 되게 많아. 네. L P 도 있고. 아 그렇죠. L P 플레이어는 없지만, 없지만. <웃음> 저희도 L P 플레이어는 없는데 L P 는 많아. 요 심지어 앨범도 L P 로 찍었어. 우리 <웃음> 걸 <그걸, 웃음> 우리가 못 들어. <웃음> 그걸 들은 적이 열 번이 넘지가 않아. 저희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그쵸. 음악 좀 즐기시는 깨어, 깨어 분들이 있고, 음좀 깨어, 깨어 계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아, 이게 또 진정한 문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웃음> 선진 문화인 분들. 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 좀 좋아하시는 만큼 그 음악을 이렇게 제공하는 또 창작자분들한테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는 소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음. 활발하게 저희가 음악을 더 만들고, 또 공연하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는 송한워하고 되게 급하게 <웃음> 마무리하는 거 <웃음> <웃음> <웃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9월 9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 <웃음> 아 그걸 해야 되는데 <웃음> 9월 9일 오리엔틀 슈커스 프레이크 루틴 발매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또 이제 새벽 늦게까지 작업하고 이제 끝에 마무리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선택하네요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리탈 조커스 분들과 음악하는 동료분들, 또지션 분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 안녕 안녕.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진짜 아 우리 진짜 마음 안 맞는다. <웃음> <웃음> <웃음>